지금 급하게. 보니까, 애기들이 나와있어. 대박. 아. 그래서 니, 어제도 물, 물이 엎어져 있었지만 어머. 어머, 세상에.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, 세상에. 하나. 둘. 나왔어, 나왔어. 세상에, 세상에. 응? 나머지 두 마리 또 어디 갔어? 일로 와. 아, 거기 있었네. 거기 있었구나 글로 들어가려고 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니들을 해줄 수가 없어 녀석들이 여기 있었구나 아, 몰랐네 몰랐어 이이 봐라 이이 봐라 이걸 봐라 이걸 봐라, 이그 봐라. 이그 봐라. 알았어 알 이거 어? 아유 아유 아니 니들께 네, 네안 건드려 안 건드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... 이 안에 또이 안에 숨겨 충전 올라 그러나?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밥 줄게, 밥 줄게, 밥 줄게, 일, 일, 일. 자, 밥 줄게, 밥, 밥밥밥밥밥밥밥밥밥 밥 들이 짱박힌 거야. 얘는 보이나 모르겠다. 얘는 뭐 보이나 뭐가 있는 것 같은데, 두 마리가 일로 들어왔나? 알았어. 그냥 갈게. 저이 자리를 옮길래나? 절로? 그럼 내가 또 꺼내올 거야, 녀석아. <웃음> 저기 뒤에 있다. <웃음> <웃음> 눈이 반짝반짝 거리네. 또 그러다 뒤로 빠지면 껌 나오지도 못해. 이놈아, 어떡할라 그래. 두 마리가 어디 갔어요? 지금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? 저기서 꺼내와야 되나? 그냥 놔둬야 되나? 보이질 않으니까? 어, 저기있다. 저기있네, 저기있네, 저기있네, 저기있네. 어. 이거 응. 일너 그러다 갇히면 어떡하려 그러냐? 냥냥은 <웃음> 나중에 올게